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주 중에 음극재 그중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극재 50% 음극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시장이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급등을 했고 음극재 시장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상승률을 보였었지만 어, 최근에 이 응극제가 뜨면서, 부각받으면서, 실리콘 응극제 관련주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응극제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극제 소재로는 흑연과 어, 실리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흑연은, 어, 크게 천연과 인조 흑연으로 나눌 수가 있고, 천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비용이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단점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 이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인조후견을 사용합니다. 인조후견은 가공비가 들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흑연계 응극제보다 에너지 밀도를 10배 정도 높이고 또 충전 속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하지만 이 실리콘 응극제의 단점으로는 충, 충전과 반복을 반복하게 되면 예, 얘도 이제 노화 현상을 겪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비율을 높일 수가 없고 실리콘 비율을 대략 5에서 10% 정도 어, 함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 응급제 상승 배경은 어, 금열장에서 급등을 했죠 어, 이 세계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한 기업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국내에서 대주전자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10% 이상의 실리콘을 함유한 음극재 배터리를 전기차에 적용한다는 발표로 인해서 급등하면서 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음극재 시장 평균 성장률을 한번 전망을 보시면 이 실리콘 기반의 음극재가 7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실콘 관련제 관련주 주가와 한번 시가총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KBG가 16%, MK전자 12%, 인옥스 26.97. 이세개 종목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낮았던 얘가 이제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고 또 2조대의 기업도 10% 대주 유일이죠. 뭐 항상 시장은 유일, 뭐, 국내 최초, 어 뭐, 세계 최초, 세계 1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죠. 13% 급등을 했습니다. 한솔. 에코프로 같이 이런 15조 대기업도 10% 이상의 큰 폭의 반등을 했고, 또이 퍼가 나오는 낮은 종목을 보시면 이제 동진이 10배 수준이지만, 어이 앞에 있는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은 뭐, 낮았습니다. 어 동진 세미, 한솔 케미, SKC, 아, 요들 종목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 이 수혜가, 수혜를 또 받는 종목이 아니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안 나오는 종목이죠. MK라든가 SKC 같은 경우는, 어,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상태였습니다. 22년까지는. 어, 그리고 이음극재 관련주의 평균 PBR은 5.5입니다. 양극재가 8.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 있지만 얘는 이제 5.5 정도의 PBR을 받고 있고, 부채는 이제, 나노가 7%대로 이제 가장 낮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의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먼저 KBG는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한, 합성하는 회사로 당사가 국내에서는, 어, KBG가 유일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실적으로는 뭐, 그닥 좋지는 않았, 않았지만, 어, 얘 같은 경우 7,000원에서 5,000원대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조정시 거래량이 줄고 상승시 거래량이 늘고 이런 그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 조정시 거래량이 이, 쭈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죠. 인간의 심리를 거슬리는 투자. 이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할때 어, 매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에 가담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2차 매수에 들어가는 이런 피라미딩 매수를 하면서 평균 낙가를 높이는 매수가 이제 이 인간의 심리에 반하는 매수죠. 대부분의 이 인간은 어떤지 하면 싸게 매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에 매수가를 받쳐주지만 실제 이 매수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곡, 이 신고가를 치면서 어, 급등하는 대장류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높이면서 매수하는 피라미딩 기법을 써야 되는 게이 역발상 투자죠. 어, 그리고 이 MK 전자를 보시면 어, 이 실리콘 합금계 음극할 물질 어,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 중인 기업이 MK입니다. 또금 관련주 저전력 반도체 AI 이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이고 얘도 본링이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실적을 보시면 이제 97% 감소한 어, 실적을 보였습니다 순이익 31억대 어,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계속 반등을 했죠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등해서 신고가를 쓰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오늘 어, 이 고가 라인대였죠 가장 강력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할 때이 어, 지점이 이제 강력한 저, 지지 라인으로 변하는 거죠 이 저항선이 그런 위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녹스 얘도 이제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TRS 얘를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 실리콘 파우더 미세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3만원대죠 이 가격대에 이 저항선 나이대를 돌파하면서 이게 이제 3만원대가 지지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동, 동진 세미캔, 얘는 25년부터 스웨덴 노스볼트에, 어, CNT 도전체 응극제를 공급 진행 중입니다. 25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오르지는 않은, 어, 응극제의 테마에 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포토리지스트, 레지스트, 세계 1위 기업이 동진 세미코 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또 음극재 관련주로도 좀 움직이는 이런 테마로 도 움직이는 기업이 동진 입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을 보일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3 7000원 대에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나노 신소재 얘도 사, 세계 최초 상용화한 기체 기업입니다. CNT 도전체를 상용한 기업 158%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보였죠. 얘도 지금 9만 6천 원대와 7만 7만 원대의 장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대량 거래를 실리면서 하지만 또 급등주는 이렇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발상 투자할 때는 이런 그 내가 산 가격보다 점점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이제 높아지는 거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이죠 대주전자 재료 어, 얘도 이총 매출에서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MLCC 관련주 또 전고체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대주전자 실적은 96%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얘도 10만원대의 장기 저항성 가격대를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 조정기에도 주지 않으면서 이제 급등했죠. 한솔 케미칼. 얘는 뭐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제 증, 이 상승률은 더졌죠. 얘는 익산의 실리콘 응급제 공장을 준공을 하고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용량 장수명 실리콘 음극재 기술 양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국내 1위 기업이 한솔입니다. 얘도 조정 시 거래량이 줄고 또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고점 부근과는 아직도 이 도달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C 얘는 이 실리콘 음극재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SKC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상승률이 낮죠. 에코프로, 뭐 말이 필요 없죠. 천상계 주식, 포스코퓨처엠, 얘는 음극재, 양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가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 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2차 전지 응극제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성장, 고속 성장 테마주에 투자할 때는 어, 이런 저항선 라인 대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이런 역방상 투자를 할수 있는 어, 이런 심리도 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